여러분, 이 세상에서 평가받다가 지치셨죠?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열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어요. 영의 세계는 실제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로 돌아오세요. 축복합니다.